아니 근데 이게 이게 해외에서는 유행이라고 하던데 유행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네 아니 해외에서는 유행인데 이미 한국 유튜버까지 지금 이거를 찍, 찍고 난리 났단 말이지 한국 아니 지금 해외에서도 난리 난게 이미 이미 늦어져, 늦었는데 우리는 근데 난더 늦었어 한국 유튜버 보다 자아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이 텔레토비로 돌아왔네요 제가 게리모드를 그 안한 지가 거의 1년이 지나고 게리모드 그 방송을 아마 오랜만에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벌써 이 많이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이이 이 백룸을 아시나요? 여기 해외 유튜브 중에서 백룸이라고 몇달 전에 유행, 유행했었던 유행걸 알아요 근데 이 백룸에서 이제 오븐가라고 있어요 오분가 근데 그게 요새 또 이제 유튜버 사이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한국 유튜버도 이제 그제 인기가 많다 해가지고 저도 한번 그거를 어.. 따라해보고자 어.. 좀 해보겠습니다 자이 사람이 이제 오분가고요 이건 뭐.. 이건 뭐죠? <놀람> 저이 사람입니다 자이 사람 <놀람> 사람입니다 이 오분가라는 캐릭터를 네 가지고 저는 이제 추격전을할 겁니다. 자, 한번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레디, 오씨, 레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분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 오씨, 개... 오씨, 이... 내가 레걸리 건가? 기다려. 레이좀 심한 걸리네. 오이 갑자기 개. 오이걸씨오분가를 때릴 오니다씨 오씨, 오씨, 오오 으으이깜짝기이 개이 이거 총안쏴다 이거 이게 맵아 근데 맵이 죽을 때마다 스폰이 달라져 가지고 근데 이게 무슨 맵이 무섭네요 이게 방송에서는 아 방송이래 뭐야 왜이.. 으으으이 깜짝 이씨 뭐 안죽는데요? 근데 이게 달리면서 총이 안쏴져 어차피 5분간 저 여기로 올 거란 말입니다. 으아! 안 죽네요 이게 뭔가. 하이. 어? 이러면 5분가 못 오지 않아? 근데 오븐가가안 와요. 그냥 제가 레을 아까 당겼거든요? 뭐지? 뭔가 더워져. 어이 깜짝아! 어이 씨! 어, 깜짝아! 씨... <웃음> 깜짝아! <웃음> 아 근데 어왜이게 빨라? 아. 자 저는 어, 코카콜라랑 펩시가 있는데 저는 무슨 파냐면요. 전 개인적으로 코카콜라팝니다. 근데 집에 있는 콜라는 펩시가 많아요. 자 이거 나 먹어라. 안녕오 빨리 먹어. 먹으라고. 오. 어디 갔어? 근데 왜? 어디갔어? 근왜 이렇게 오두워이깜짝이자 <웃음> 아. 갑시다 어휴 뚝 어이 런 갑시다 일단 이걸로 갑시다 빠빠빠 빠빠빠 깨루깨어 안맞는.. 안죽는데? 으어어 어어 케롱 케롱 케롱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졌죠? 아까 내가 레버를 당겨가지고 그가그 레버를 그럼 다시 내려야되잖아 아왜 이렇게 어두워 아 무서워 근데 여기 백룸에 뭐가 있나요? 난 백룸에 이기가있길래 그냥 백농물로 정했는데 한국 유튜버 중에 사다리다. 자, 이제 돈가스 좋아하세요? 우시 씨깜짝 아. 아, 못오지못오지 우와, 갑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아, 그, 레버로 당긴 게 아니었어. <웃음> 아니, 그, 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다고요. 아니, 그, 레버가 어딨어요. 아니, 난, 난 지금 여러 번 죽었는데, 그, 거기로 안 가져요. 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죠? 아니, 맞아, 이거? 아니, 거기로 못 가겠어요. 거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탈출하기 어렵네 여기. 아니 이게 백룸 탈출하기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레버 레버 레버 레버 레버 레버 레버, 레버. 뭐지? 이가 문이 열리는 정수는데 레버가 안 돌아가거든요. 오분가가들어오고 문이 닫혔는데. 문을 다시 열어야 할것같아요리토프리토 어? 리야프리토프이토어리토프리토프리토프리토프리토 아, 이거 게임이 안 돼요. 이거, 이거 한번 나갔다 와야 돼요. 이거 안 돼요. 어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이거. 이거. <목소리> 아니, 뭐야. 맵이 어두워. 아니, 원래 이런, 이런 맵이 아니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괜히 말씀해 드렸네. 아, 유 이거 뭐야. 저 위에 아까 천장에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무슨.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힌트가. 그 힌트, 그 힌트를 제가 오늘, 오늘, 사사치 찾아볼 거예요! <목소리>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아, 이거. <목소리> 뭐야, 아직 <저> 걸렸네. 막다른 길. 아씨, 여기다 막다른 길이었구나! 아니야 제발 막다른 길을 기다 가면 돼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